최극 2장 나란히 서기 기본 준비 앞서기 아래 막기 앞굽이 몸통 지르기 앞서기 아래 막기 앞굽이 몸통 지르기 앞서기 몸통 안 막기 몸통 안 막기 앞서기 아래 막기 앞굽이 앞차고 얼굴 지르기 앞서기 아래 막기 앞굽이 앞차고 얼굴 지르기 앞서기 얼굴 막기 얼굴 막기 서기, 몸통 안 막기. 몸통 안 막기. 앞서기 막기. 몸통 안막기 몸통 안막기 앞서기 아래막기 앞차고 몸통 지르기 앞차고 몸통 지르기 앞차고 몸통 지르기 기합 바로